하세요 어, 갑자기 부평으로 왜오시라는한 거예요? 모시관? 사디손 매장을 찾아서 20분 안에 피어시을보 구매하세요? 20분이요? 네, 20분입니다, 송희 씨. 저 여기 처음 오는데 어떻게 20분 안에 찾아요? 아, 그러니까, 타이머를 누를게요. 타이머를 지금 누른다고요? 네. 네. 어,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지금 혹시 몇분 남았어요? 지 10분 정도 남았습니다 10분이요? 아.. 빨리 가네 아 여기 아니네 어. 네 장소수씨 도착하셨고 자, 시간 4분 남았습니다. 4분 내에 피어싱 아, 사주셔야 됩니다. 어우, 여기다. 안녕하세요. 형모양 피어싱은 어디지? 혹시 이거 맞아요? 아, 이거 꽃모양이, 꽃모양이 뭐냐, 꽃모양. 형모양 피어싱은 어디지? 좀만 도와주면 안 돼요? 안 돼요. <웃음> 안 돼요? 혹시 이건가요? 자, 장선수 씨. 네. 미션. 성공. 오, 와, 별명 찾았다. 그럼 이제 끝난 거죠? 아니요, 하나 더 있어요. 한 개가 더 있다고요? 네. 아니 너무 힘들잖아요, 이거. 씨 어땠어요? 아니 여기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고 길도 복잡하고 미로예요, 미로. 미루. 어떻게 찾아 이걸? 바로 돌아 미션 줄게요 지도를 보고 빨간 길팔구 가게를 찾아? 네. 어, 뭐야? 또길 찾게요? 네. 네. 아니, 지도만 보고 길을 찾으라고요? 네, 시없어 시각적... 아니, 말이 안 되는데, 이거? 네. 빨간 길이 네. 어디지? 네. 아, 초록길인데? 네. 초록길이고. 네. 네. 어디지? 네. 여기 초록 길인데? 여가 초록 길이고, 초반이 어디지? 여기 주변인데? 여기가 23, 22이고 어? 저기다 18, 19? 여기 주번인데 어? 18, 9 저기다 어 뭐야 똑같은데 아니에요? 아 뭐야 이거 나, <웃음> 낚였네 이거 시간 똑같...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아 맞다 반지를 찾아라 그림과 같은 모양이 아. <웃음> 반지가 어딨지? 어 여기 피어싱이고 어 이거 멋있네 이거 음, 사진과 비슷한 반지가 어 여기 이건데 어 이거 맞죠 이거 아니야 비슷한데 이거 네 참. 이거 맞죠 두 번째 미션 성공. 와 드디어 통과다. 저 이제 지각할 수 있는 거죠. 아 고,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첫 번째 미션을 해요 확실히 첫 번째 미션보다 그 색깔별로 나누어진 길을 따라서 찾으니까 되게 편하고 되게 수월했어요. 근데 그 색깔별로 나눠진 길은 뭐예요? 어떤 용도예요? 자 여기서 설명 타임. 색상 길은 거리별로 빨강 주황, 파랑. 초록길을 만들어 지하상가 방문객들이 매장을 찾기 쉽게 만든 시스템입니다. 바닥뿐만 아니라 천장에도 색상길 안내판이 곳곳에 있어 사람이 많아 복잡할 때에도 천장에 있는 안내판을 확인하여 쉽게 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하상가 중앙원에는 방향표시 나뭇잎이 달린 청동나무가 있어서 관광과 교통에 요긴한 곳을 알려줍니다. 어때요 성준씨? 조금 도움이 됐을까요? 아 이게 색상 길이었구나 이걸 지금 알았네요 확실히 이게 있으니까 편리하게 쇼핑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이제 색상 길을 참고하여 쇼핑을 재밌게 즐겁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안녕